안돼요, 여기, 여기선 안돼요. 한 번만 해봐. 아니, 안돼요. 아, 이거 나와야 되는데. <웃음> 저거 한 번이야. 오호. 알겠어. 빨 알았어, 좀 빨리 좀 해. 아니 이거 어떻게 나와? 야, 나와봐! 너, 너 스위치로 내려와? <웃음> 아니, 뭐해? 어, <어이구>. 이거. 아, 뭐해? <웃음> 오, 씨발, 씨발. 우와! 와저새끼 <웃음>